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웃음> 오늘 주제가 혈장 내 포도당 농도 기 때문에 제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어, 비전공생들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죠 이런 분들께 운동하면 혈장 내 포도당 농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알아들으시냐면 아 대충 운동하면 지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전공생 분들도 혈장 내 포도당 농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아 탄수화물 많이 썼단 얘기구나 이 정도는 다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혈장 내 포도당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은 기분 나빠하시고 <웃음> 두 번째는 설명도 잘 못하시고 <웃음> 이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혈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지금 기출 문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혈액이 있잖아요. 혈액이 어디 있게요? 네. 대답하셨어요? 네. 하셨다고 치고 잘했어요. 네. 혈관에 있죠. 혈관은 우리 몸속입니다. 몸속을 채우고 있는 액체예요. 근데 액체는 액체인데 이 안에는 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국물만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혈구세포다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혈구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등이 있죠. 얘네들을 제외하잖아요? 그럼 국물이 남겠죠. 걔네들을 혈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장 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속 안에 이런 뜻이에요. 포도당이라는 건 뭐게요? 아 이거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바나나, 고구마, 뭐 쌀밥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분해된 거예요. 분해. 크기도 작아졌어요. 그것도 분해입니다. 그러나 성분도 작아진 거예요. 분자의 구조가 작아졌다라는 걸 화학적으로도 작아졌다 성분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크기만 작아졌다라고 하면 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작아졌다 그리고 성분이 변했다 분자의 크게 작아졌다 이거를 화학적으로 작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해되었다 기계적 분해 화학적 분해가 존재한다 근데 밥을 먹잖아요 밥을 그럼 우리는 아 소화가 잘돼 소화가 안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계적 소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씹기죠 좀말 이상하네 어, 추잉, 추잉이라고 할게요 저작 이렇게 어, 그럼 크기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소화효소가 작아진 음식을 더 녹여버리죠 그런 걸 화학적 소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된다 어떻게? C6, H2, O6이라는 분자 구조를 띈 물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네가 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흡수돼서 몸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혈장 내 포도당 농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많이 흡수돼서 많이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버리지 않고 저장하죠. 그쵸?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그럼 이거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겠네. 그러면 저장해 놨던 걸 다시. 혈장 내로, 즉 우리 몸속으로 분비해서 농도를 다시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해야죠. 그런 걸 항상성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저장시키기 위해서 자극이 있어야 되고, 저장해놓은 걸 분해시키기 위한 자극도 있어야죠. 내분비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그 호르몬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음. 여기까지 할까요? 물론... 이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기계적 소화에는 씻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장에서 막 휘젓는 거 이런 것도 기계적 소화고 작은 창대에서 막 분할을 하거든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기계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백질이 위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위산이 들어가가지고 산성이잖아요. 위산이니까 산성 물질이 단백질의 형태를 변형시켜요. 그래서 막집을 만들어 묵사발을 만든다고 그러므로 그런 건 화학적 소화고 그리고 이제 산성물질이 소장으로 그냥 들어가면 소장이 박살나니까 그걸 또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중탄산이온 있죠? 중탄산염 HCO3- 요거를 최장에서 분배해가지고 또 중화시킨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오늘은 혈장내 포도당 농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공부했어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